안녕하세요. 내손드드 강제라고 있는 에고머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 오늘 제가 할 내용은, 음, 요번, 요 근래 라이브에서 는두번 정도 했던 내용인데, 아,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제 이런 소프트 필터 효과를 좀더 강하게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뭐 강하게 내려고 할수 있고, 아예 없는 사진에서도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자, 저는 지금도 이거는 어, 소프트 필터를 사용한 사진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사가 돼서 이만큼 올라와 있고 얼굴까지도 이렇게 빛이 들어와 있죠 근데 소프트 비스터를 사용하지 않고 낸것 같은 효과를 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우선은 컨트롤 J를 눌러서 새로운 복사의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비교가 좀 쉽겠죠 자 우선 셀렉트의 컬러 레인지 아마 뭐 선택의 색상 범위 정도 되겠죠 제가 한글판을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색상범위에 들어가셔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뭐 빛이 들어와 있는 뭐 이런 부분을 클릭한다던가 하는데 여기도 지금 빛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 뭐 이렇게 쉬프트를 눌러서 하면 되긴 하는데 귀찮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빛이 들어와 있는 하이라이트를 잡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잡히죠. 하이라이트를 잡아서 뭐 퍼지니스트는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주세요. 더 들어갈지 아니면은 빛이 들어간 데만 갈 건지 이렇게 그리고 레인지로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나는 사람에 있는 이거는 별로 안 퍼졌으면 좋겠고 특히나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빛이 들어온 데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OK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잡히죠 킹마스크 큐버튼을 눌러보시면 잡혀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나는 여기는안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치워주세요 지우개, 간타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울 땐 그냥 지우개로 지우시면 돼요 어느정도 지워지고 음, 사람에는 묻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쓰게되면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죠 어 여기도 있네 근데 상관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잡았을 때는 패더를 주거나뭐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딱히 안 줘도 됩니다 자 우선 이 상태로 컨트롤 J를 눌러서 이 밝은 부분만 이렇게 따요 패더를 안 줘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했던 를게 어차피 여기서 불러를줄 거거든요 퍼지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패도 주고 불러주고 하면 이중으로 퍼지는 데 나도 귀찮죠 자 어쨌든 이 상태에서 이 노멀 부분을 스크린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확 밝아지겠죠 확 밝아진 상태에서 필터 블러 가오시안 블러 그럼 이렇게 퍼집니다 우선 가오시안 블러에서는 이 빛이 얼만큼 퍼져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만큼 퍼질 건지 이만큼 퍼질 건지 세기는 어차피 오파시티를 조절한단 말이죠 요렇게 자 이쯤 되면 이제 어떤 분은 이런 걸 물어보겠죠 너 어차피 이거 소프트 끼고 찍은 거 아니냐 그래서 잘 되는 거 아니냐 상관없어요 자 다른 사진을 봅시다 자이 사진은 소프트를 안 끼고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기서 똑같이 컨트롤 J 셀렉트에 컬러 레인지 하이라이트 잡혀 있죠 근데 저는 여기는 안 잡혔으면 좋겠어요 오시는들는난 그냥 이렇게 비뚤어오는 것만 했으면 좋겠어 그럼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퀵마스크로 지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라소툴 같은 걸로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없어집니다 근데 퀵마스크가 편하기는 해요 지우길 지우면 되니까 자 이렇게 나는 머리에 들어온 것도 뭐 머리는 그냥 줄까 어차피 이미 지웠죠 자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금 세금 지워줍니다 이렇게 지워주고 나무는 뭐 딱히 빛이 안나도 되지 않나? 어, 나무까지도 그냥 지워버려요 이건 뭐 이제 본인의 판단이죠 자이 정도 됐습니다 여기는 뭐발효했으니까 빛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아 그렇게 따지면 머리도 살려야 되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컨트롤 J 확인해 봐야겠죠 잘 됐나? 혹시 뭐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나?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나 확인해 보시고 여기서 필터에 가오시안블러 솔직히 뭐 그거는 상관이 없기는 해요 이 순서는 근데 아무래도 가오시안블러를 먼저 매기는 것보다는 스크린을 매겨서 이게 얼만큼 퍼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이런식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매긴 것처럼 퍼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약할 때는 에 이제 점점 올려 주시게 되면 세지겠죠 실제 어, 그 뭐야 소프트필터를 낀 거랑은 좀 다르기는 해요 실제 소프트필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소프트필터를 끼게 되면 사람한테도 영향이 갑니다 피부가 깨끗하게 나와요 어, 약간 좀 뭉개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실제로 끼웠을 때랑 안 끼웠을 때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빛의 확산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아, 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이걸 해봤습니다 더 필요하면 그냥 계속 올리세요 밝아집니다 음, 물론 이제 아까 그 블러 블러를 수치를 잘 매겨줘야 뭐 어색한 부분이 없이 잘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빛의 확산을 어떻게 하는가 소프트 필터 효과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